검사 <웃음> <웃음> 선생님 좀 보여 주세요. 역시 남자가 더 유연하죠 역시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 유리할 것 같죠 네. 남자가 고관절이 더 부, 어, 유연한가 보죠 오늘 죽집 문을 안 열어서 다행이에요 점프하다가 발 하나만 앞으로 내보겠습니다 3.5cm만 내세요 하나만 카메라가 가면 잘 뛰다가 그막 이렇게 아 쓰러진 모습이에요 아 너무 재밌네요 호흡은 어떻게 하세요? 점프할 때 네.